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반갑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반갑습니다. <웃음> 정신 좀 차려요. 제가 모니터링이 안되기 때문에 <웃음> 마이크 잘하시고 <웃음> 마이크 못쓰시는 분들은 그냥 목소리 안들어가서 아시면 <웃음> 될것 같아요. 아, <웃음> 아니요 아니지? 아니요 너무 잘쓸 수있요네 <웃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아니지 녹... 네, 네, 정확하게 나가긴 했으니까. 격, 격주별로 격주 화요일마다, <웃음> 아 격주 수요일마다 양이 TV에서 잘 나가고 있었죠? 음, 네. <웃음> 녹화하고 나서는 보질 않았는데요. 네, 격주로 잘 보고 있었어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 소개를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네, 저희. 네, 저뭐초불행동 김맹구입니다. 아, 우후. 초플행동 t v 시죠 TV 김 김맹구님. 초불행동의 김맹구입니다. 아, 예. TV는 어, 뭐야? 탑프랭동 TV 채널이. 이제 채널 아, 운영하시니까. 아, 그걸 알겠는데탑프행동 TV가 왜 갑자기 나오냐. 제가 여기 사무실에서 응? 옮겨 가지고 자꾸 저희, 저렇게 얘기하는. <웃음> 아, 너무 신나게 여기 사무실 나가서 탑프랭동 아, 집행부였다가 유튜브 팀으로 이직을 해 가지고 여기 음, 이제 아, 사무실 따로 꾸려 가지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완전 본업 3일체 지금. 네,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전 자유를 찾았습니다. <웃음> 우리 양희삼 목사님 아 뿌이 뿌이 뿌이 뿌이 뿌이 뿌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이 뿌이 뿌니까요 뿌이 입술색이 지금 약간 심장 쪽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요뭔 소리야? 아, 아, 왜? 어떻게 알아? 심장이 왜안 좋아? 아, 나, 나도 예전에 입술색이 안좋아 가지고. 아 맞아 맞아. 한차안 좋을 때 아, 있었어. 심장이안 네,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진짜로? 어깨 다친 것 때문에 후유증인데 아. 일종에 지금 오늘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어. 위하고 심장이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굴색 자체가 너무 너무 안 좋으시다. 근데 심장 안 좋은 거는 음. 알 수가 없어. 그니까. 예, 네, 통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니요, 그거는 그 결정적 돌아가실 시기 때나 알지? 심장 <웃음> 아 심장으로 돌아가셨군요. 아니 이러다가 <웃음> 그게, 크게, 그걸, 그게 지면윤석열이 뭐, 뭐, 가야지. 그러니까 <웃음> 왜 멀쩡한 사람을 증상이 <웃음> 없기 때문에. 그건 윤석열이 <웃음> 가야지.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댓글 <됐죠>. 보이는구나. <웃음> 네. 네, 우리 목수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웃음> 아니, 이제, 아니, 아니 이제 방송하기 전에 제 얼굴색이 너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급하게 발랐거든요. 근데 이제 가뜩이나 이제 제가 하얘지고 여기 하얘지고 있는데, 목사님만 너무 이렇게 까맣게 진짜 죽어가는 사람처럼 아 지금 목사님 약간 봄 웜톤이세요 아. <웃음> 아무거나 막 얘기하는 거같데 <웃음> 목사님 봄 아, 웜톤 아닙니다 목사님 아. 쿨톤입니다 쿨톤 아 목사님 쿨톤이야? 아 웜톤이죠 웜톤 웜톤이야. 이게 너무 안 어울리시잖아요 지금 약간 이게 엉발면서 뭐 그러니까 너무 따뜻해 지금 그 그니까 약간 차가운 <웃음> 거 차가운 거 <웃음> 왜안 올리지도 <어울리는다는> 거야 다음에 버스널 <웃음> 컬러를 다시 <웃음> 분석하는 걸로 자 윤대닐 루포스님 이거 녹화방송이군요 아닙니다 라이브입니다 음, 5 0견 아니고요? <웃음> LIV e. 오래전에 I. V. 좀 다쳤어가 2년 전에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크게, <웃음> 크게 다치셨잖아요 킥보드 타시다가 아, 네. <웃음> 수술을, 아니, 수술을, 아니, 수술을 할 정도로 아니, 까 그러니까 킥보드 타지 마세요. 원인, 원인은 <웃음> 이상한데, 정말 크게 다치셔가지고 <웃음> <웃음> 그, 위험하더라고. 아, 목사님. 아, 제주 갔다가, 제주에서 한 3주 지금 지내시다 오셨잖아요. 네. 어, 요양 갔다. 왔어요. 타신 거 같아요. 아, 맞아. 아, 그걸, 좀 타셨다. 아, 맞니다 햇살이 좀 따뜻했다. <웃음> 근데 3주 동안 그러면 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아니요. 혼자 있어가지고. <웃음> 너무 심심하셨겠다. 혼자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늦게 왔으니까. <웃음> 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혼자 대충 있는 거막 먹고. <웃음> 그 그게 요양이죠. <웃음> 아 요양이죠.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그, 어 생신 때 전화 드렸어요? 아니요. 혹시, 어 어. 괜찮아 나 생신 생일 아니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니 맹구 언니가 생일이라고 또 하시길래. 또, 어 내가 그랬나? 어 그래서 축하합니다 어. 하시길래 어 이거다 이렇게 해서 전화 딱 드렸더니 생일 아니다. 아 생일 아니셨나요? 음력이에요. <웃음> 아 음력이에요. <하세요>? 네, <웃음> 아 음력으로 하세요 음력 생일이좀 챙겨 어른. 그러니까 <웃음> 네. 그리고 이번 달은 또 윤달도 있어. 아 윤달이 뭐요? 2월 윤달. 네. 윤달 뭐예요? 아 29일 이 있는 달. 아네 윤, 윤달이 한 달이 더 있어요. 음. 2월 달이 한 달이 더있어 이게 아. 태양력이랑 음력이랑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2월 달이 한 달이 더 있어요. 4년만다한 번씩인가 그러거든요. 아, 한 달이 더 음. 있는 네, 한, 한 달? 한 달? 한 그래. 달이 3월이랑 2월 사이에 한 달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13개월이요? 에 어, 음력으로는 그래요. 아, 진짜는 아, 아, 그러니까 당겨 땡겨 가지고 그 날짜들이 모여서 뭐한 달이 예, 예, 예. 아, 그래요? 뭐야? 그런 게 있어? 아, 그럼 올해 음력 생애들은 챙기기 정말 복잡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네. 만약에 음력으로 지내는 사람이 4년에 한번 오는 윤달에 태어나버렸잖아요 네. 그럼 생일이 4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아, 아. 그러면 이제 남들 마흔 살 이때 혼자 10살 뭐 이런 음. 아니 저희 언니가 2월 29일 생일이라서 4년, 4년마다 년한 번씩 오. 생일이 오거든요 어. 아니 근데 잠깐만 음. 이제부터 할머니님 너무했다 환갑이라고 음. 그러니까. <웃음> 그래 보입니까 제가? 아 맞아? 너무 멋있나요. 아니 24살이시죠? 24살 <웃음> 아, 토끼띠 24살 토끼띠 <웃음> 토끼띠 토끼띠세요? 아니요, 토끼띠. 아니야 아, <웃음> 띠로는 계산할 줄 몰라가지고. 음... 자 오늘 되게 중요한 소식 하나 다루시죠? 네. 그 <웃음>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에서 태진 <웃음> 미사를 했어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예상하지 못하게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거 많이 오셨더라고요. 음... 정말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저는 그림만 보고 영상만 보고는 서울에서 하신 줄 알았어요. 어, 그러니까요. 음... 깜짝 놀랐어요. 전주에서 하셨는데 근데 전 그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신부님들이 나서 니가, 야, 역시 천주교다. 역시 내가 다시 믿는다면, 종교를 믿는다면 천주교를 믿겠어. 아 역시 신부밖에 없어. 이랬는데, 사실 목사님이 초창기부터 <웃음> 계속 꾸준히 <이제> 촛불을 <웃음> 참여하시면서 만들어 오셨, 아 내가 역할을 좀 기여하셨는데. 맞아 그래도 좀 네. 약간 억울한 심정 이런 건안 드시나요? <웃음> 아, 목사들도 어, 많이 나오셨는데. 어, <웃음> 억울할 거 없고. 아, 지금 엇보입니다. 목사들은. 무슨 업보 기독교. <웃음> 복사들은,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 복사들은 <웃음> 안 돼. <웃음> 뭔가 약간 짠해. 아니, 목사님이 이제 짠해졌어. 아니, 목사님 기독교 목사님, 오히려 이런. 더 그, 많죠. 더 많이 활동하셨어요. 맞아요. 개별 맞아요.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음, 네. 그 차이, 아 차이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그렇네. 그, 이제, 카톨릭이나 조계종이나, 거기는 이제, 위에가 딱명량체계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꽝 잡는 게 매예요 <웃음> 그래서 이게 뭔가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음. 그리고 교단도 다 다르지 뭐 어떻지 뭐 하다가 보면 아 신학적으로 자기랑 안 맞대 막 이러고 <웃음> 나아 그러니까 이게 골치가 아파요 근데 음. 몇달 전에 저한테 이제 어떤 그 선교사님 한 분이 멀리 태국인가 필리핀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런 거 하자 저희 보현 사제 단체로 목사들 뭐 하나를 음. 만듭시다 근데 이 종족 자기는 선교사로 저기 태국인가 계셔 아제 아빠 다시 태국 가셨어요? <웃음> 아 이거 어쩌라는 아니, 거야 어떻게 해, 진짜. 목사님 보고 만들라 어, 나한테 하는 <웃음> 얘기지 결국은 <웃음> 아 이거 아, 막중한 거업을 받으셔서 근데 아니 내가 <웃음> 아니, 하는 아니, 것도 그럼 내가 실은 아, 나 전부터 나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음. 목사들 한번 조직을 해보려고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들 목사님 잘하고 있잖아요. 그냥 하던 거나 잘하세요. <웃음> 다들 너무 개인주의가 심한. <웃음> 아니, 그러니까, <웃음> 왜 그러냐면 아니, 진짜 개인주의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하나로 뭉치고 이렇게 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시도를 해보려다가 아 참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럼 없나요? 목사님들이 뭔가 집단적으로 성명을. 있잖아, 하는가? 한기총 있잖아. 아. <웃음> 거 아니야, <웃음> 별로인 것 같아. 별로 인상이. 약이 진보적인 의제에 대해서 결집령은 좀 약간. 근데 저도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죠, 있기는? NCC 있죠, 잖 NCCK가. 잘모르는것 같은데. 그 진보적인 교단의 목사님들이 뭐 NCCK, NCCK라고 있고 o, NCCK. 있어요, 있는데 음. 좀 비교적 그 이제 인원도 작고 규모도 작으니까 음. 네, 그리고 좀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 편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한테 하라고 하지 마시고 누거 하겠다고 <웃음> 하시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웃음> 아니 뭐 자꾸 하라고 하시면 도망가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웃음> <웃음> 항상 이제 중압감을 느끼셔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뭐 하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 맞아 너무 많아. <웃음> 그냥 너무 이곳저곳에서 내가 봐도 너무 많이 들어와. 너무 그래서 지금 소병을 앓고 <웃음> 그러니까 요양을 갔다 오셨단 말입니다. <웃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니, 해.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하려고. 음. 제가 이제 최근에는 우리 이제 그더 탐사 시민학당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우리 가수 백자님이랑 음. 방송 시작했잖아요. 너무 괜찮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네, 왜냐면 제가 목사님 방송 거의 안 보잖아요. 사랑이다. <웃음> <웃음> <웃음> 거의 <거기라고 웃음> 안 보지. 네, 아, 거의 안 보는데, 이번 거는 진짜 켜놓고 계속 듣게 되더라고. 오. 왜냐면 목소리 자체가 진짜 딱 뭐라고 해야 되지? 담백해. 그 음. 목소리가 계속 빨려 들어가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래 선곡도 나쁘지, 않, 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봤다.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네. 방송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진짜 둘이 한 번도 안 맞춰봤어요. 어, 너무 둘이 노래를 불러본 적도 성곡 도한 세곡만 하고 같이 한 세곡, 맞아, 맞아, 세곡 이렇 같이 부르습니다고 CCM 몇곡막 이렇게 아, 뭐. 아니, CCM도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음, 뭐몇곡 부르고 뭐 이런 음. 거로 그래서 그거를 세곡씩 보내고 이제 내가 부를 노래만 안 보고 나중에 내 부를 노래만 안 보고 보내고 했는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백자가수님은 다탐사 처음 오셨잖아. 음. 나는 이제 맨날 갔으니까 약간 아. 홈그라운드 느낌이 있고 어, 거기는 처음 오셔가지고 너무 긴장해서 잠을 못주무셨대오 진짜 음. 긴장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이나이러아이 선수가 너 긴장을 해요. 그랬더니, <웃음> 아니, 이제 처음이라서 잘 그러셨다고. 근데 아. 이게 진짜 저도 실은 어제도 통화 한번 했어요. 백자가수님은 목사님 왜 이렇게 화음을 잘 하세요? 그래서 음. 너무 잘 하신다. 아니, 내가 실은 라이브가요, 수백 번이에요. 어, 그러네요. 왜냐면 그러네 왜냐면 하 교회 찬양팀 하면서, 음. 찬양팀 하면서 대학 때부터 마이크 잡고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 그, 이제 최근에 좀안 했지만, 대학 1학년 때부터 수도 없이 했어서, 이게 이제, 이게 그, 좀 내공이 쌓여있죠. 언니 목사님이 최근에 계속 컨디션이 안 좋으셨잖아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방송하는데 계속 깜 <웃음> 웃음이 많이 만개하셔가지고 <웃음> 음. 그것 때문에 더 보게 되더라고. 요 방송하시는 게 편하세요? 노래하시는 게 편하세요? 둘 다요. 아, 어. 어. 그 아니, 노래, 근데,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그러니까 으로 어. 노래하는 게 편하겠지? 어. <웃음> 근데 아무튼 어. 저는 아니요 저는 노래가 훨씬 더 편해요. 어. 네. 오. 네 노래가 훨씬 더 편하고 진짜. 하고 싶어하고. 네. 언니 는 방송하는 게 편해 노래하는 게 편해? 저는 노래를 못해요. <웃음> 그거는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웃음>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요 그 교회에서 기타 하나만 주면 참여하는 사람들 다 눈물 흘리게 할수 있어요 오그오 방송을 저희가 새로 기획해 가지고 <웃음> 어, 우리 저기 동백 <웃음> 아 아자씨입니다 저기 더탐사에서 하는 방송 제목은 동백 아자씨를 한번 이겨보도록 아저씨.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어, 그렇게 사람들 좋아하실 줄 몰랐어 아 반응이 현장에, 현장에서 음 현장에서는 제가 딴 때도 노래 몇번 불렀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뭐 진짜 너무 좋아하시고 아. 더군다나 유튜브로 나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 이게 리버브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에코 음.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내 아. 네. 기타 소리도 안 들어가고 에? 네? 거의 안 알았어요. 들어갔어요 음 감독이 거기 데려가셔야 돼요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웃음> 우리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앞에 아. 프로그램 이 있으니까 한 30분 만에 하니까 라이브 현장에 내 저기 목소리만 잡은 거예요, 소리만. 아 그러니까 송출되는 소리는 못 잡았어. 네. 음 그러니까 나서 들어보니까, 뭐야, 이거 완전 생소리인데? 어, 어, 근데 맞아요. 생소리 그 느낌. 완전 생소리였어. 소리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 라이브. 그래가지고, 자체. 와,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는데 했는데. 네. 네. <웃음> 네. 내가 전화했어. 그 우리 엔지니어 분에게. 이거 소리 안 들어갔는데, 리버브안 들어간 것 같은데. 진짜 안 들어갔네요. <웃음> 혹시 어. 이거 방송 전에 전화하셨던 그 맞아요, 음악가... 네. <웃음> 감독님 이법은못 나오실 것같은 <웃음> 저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오랫동안이랑 오래 전부 터다 같이 몇번 했고 팝을 많이 맞춰보시고 아, 실력이 거시고.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아주 어 잘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음 추천해 가지고 오셨는데 왜냐면 음 이게 그 시간이 앞에 낮게 녹화가 낮게 기 라이브가 아아 그렇죠, 2시에 하시고 그래서 음영하는데한 30분 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고. 야이건그두 음. 분의 그 진짜 그 실력으로 밀어붙인 방송이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약간 그두 분의 목을 목이 한 거죠 목이. 진짜. 자 더탐사 이야기는 더탐사가서 하시고요. 네. <웃음> <웃음> 자 오늘 주제를 나나. 네. 자 질문 일단 제가 첫 번째 질문했어요. <웃음> 그 하드 사이비 종교가 날리고 그런 방송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 질문도 많이 받으셨죠. 네. 아, 정말. 많이 아,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아,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거든요. 무슨 교리에 놀아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음. 제가 기억나는건 이제 메시아. 네. 메시아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정명석은 메시아로 믿은 거잖아요? 응. 음. 데 어, 그걸 어떻게 믿나 하여튼, 싶은데, 뭐, 대충 왜 믿는지는 알것 같아요. 거까지지알것 네. 같아. <웃음> 근데 그게, 그, 이인자라고 하셨던 그 분이 이제 나와서 폭로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음. 정말 그 종교에서 풀지 못했던 어떤 그 고민들? 그런 거를 정명석이 딱딱 짚어가지고 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오이씨, 네? 나도 하는데 왜그 나한테. <웃음> 내가 제일 잘하는 건들 <웃음> 의사님 조회 좀 하셔야죠 사례, 사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례 정하,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풀리지 않는 뭐, 뭐 그런 오. 의문들이 있나 보죠 음.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그 김태형 소장님도 하셨던데 음. 그 수준이 별로 높지 않아요 맞아 별로 안될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면 음. 이런 거예요 정명색의 교리 중에 음. 아담과 하와가 어, 선악과를 따먹었다 네. 응? 그리고 뭐이 따먹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그 남자들이 여자들 건드릴 때 뭐라 그래 따먹었다 그러지 아 사단이 여자를 건드린 거다 아, 무슨 말도 다 그런 <웃음> 식으로 그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게 거... 자기 <웃음> 의문이 풀렸다 이렇게 까다 그럴수록 의문인데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아,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네 그럼 뭐가 궁금 그 사람들은 뭘궁금해하는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는 목사님그 그니까 사람들은 이미 뭔가 마음의 허함이 너무 크니까 그걸 채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 순간 모든 게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받았지는 아니, 거지. 자기 정말 궁금하고 어렵게 생각했었던 어떤 그 문제들을 몇 가지 딱딱딱 풀어대는 거야. 논리적으로? 어, 논리적으로. 이런 논리로?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게 어떻게 이게 논리가 <웃음>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이상한데 세상은 넓고 미친놈들은 많네 <웃음> <웃음> 그분들은 원래 미쳐있던 사람들은 아닌 거 아니에요 <웃음> 어떤 종교적인 그 어, 뭔가 그 교리를 해석, 해석하고 싶어하고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 정명석과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음. 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그래요. 결이 맞는사람들이 있어요. How would you never hear? I told 이 o u I used on your children. Oh, very good. I'm curious about this. This is so, President. I'm going to check and t a m s 신자인데 이재명 어... 지지하는 사람이래. 어, <놀래> 그런 사람도 에? 있어. 지금은 신자래요? 네, 그러면서 뭐 아, 정병석이 막 이렇게 그이 실드 치고 그렇게 하던데서 내가 다다다 다, 다, 다, 다, 다 댓글 숨겨버렸는데 어...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조인간으로 저래. 그런데 음... 아니. 누가 봐도 사기꾼인 것 같고,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아니, 천공한테 빠지는 인간들은 뭡니까? 그니까. 러 어? 그래. 어? 어? 이상하지. 어, 그거 이상하잖아요. 긴 근데, 그게 음. 지식이 많든, 뭐가 돈이 많든, 사회적으로 뭐 명망이 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 혹은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그런 게 결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다가 눈, 나중에 눈이 떠지는 거지. 음. 그럼 그 교리가 맞았다. 이 얘기는 개소리네요. 음. 그냥 자기 끼워 맞춘 거네요. 당연하죠. 그냥. 그렇지.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지. 대부분의 이런 이단 사 이단 사이비들의 시작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는 통일교에서 시작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명서도 통일교 교리를 그대로. 통일교에서 통일교에서, 아, 진짜로. 통일교에서 해먹은 걸 보면서 어저 아. 새끼만 해먹으면 오. 어떻게 나도 해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오. 나온 것들이 많아요. 아. 대부분 교리가 거기서 베리에이션 돼서 나온 거예요. 어, 통일교에서. 네, 아, 통일교도 하느님을 믿는 종교, 기독교 그런 거예요? 통일을 믿는 기독교 아니에요? 아, 뭘, 나 모르. 그 통일교는 교주를 믿죠. 아. 교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교주. 교주가 교주인 누굽니까? 정, 문선명이가 아, 메시아예요. 맞아, 문선명, 거기는. 문선명. 문선명. 아, 문선명 어. 거기가 메시아예요. 어.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어 그쵸 우리 엘리샤님이 사이비에 음. 빠지는 사람들 보면 마음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 약한 맞아, 부분을 맞아. 딱 치고 들어오면 넘어가더라고요 <웃음> 넘어가, 넘어가. 근데 저는 이렇게 보였거든요 왜 빠질까 음. 제가 생각했던 건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 허하고, 음. 건강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높지 못할 때, 음.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 마음에 음.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음, 음. 그리고 특별히 또 시야가 좁은 사람들. 음. 그러니까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니까, 음. 아니,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그걸 믿냐고. <웃음> 어?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메시아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시가 진짜 요 성경의 메시아는 제시아는이 아, <웃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못 믿는 것이고요. 네. 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고 아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메시아의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음 메시아라고 아,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몇 명의 인물들이 있어요. 헐, 아 그런 거군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 제대로 된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요. 어아 그런 아 기독교는 예수님이 왔고. 그렇죠. 아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 공예요. 마이크를잘 써. 하나님의 음 아들이 메시아가 된 거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메시아 인간. 근데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는, 메시아는 어 영어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크리스토스라고도 하고 크리스토기름부음 받은 자. 기름 기름부 기름 뭇? 예, 그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웃음> 기름을 나눠 먹는 줄난 기름을 무엇 때줄 알고 <웃음> <기름을> <웃음> 성령의 <웃음> 은혜? 고이런건가요 예예예 예. 구약 성령을 가리켜 지금 어 아, 아, 맞아요? 어 뭐라고? 나못 들었어 성령 성명. 성명, 성령 성령을 받은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예님 어... 시대의 기름은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슨 기름일까? 아, 아, 기, 진짜 기름이 맞았네요. 예, 네, 무슨 어. 기름일까? 그거 약간 올리브 그렇지. <웃음> 뭐야, 뭐야. 아 뭐야 나 향료라고 할라 그랬는데 향료 향료 아, <웃음> 진짜 그리고 그 올리브유는 나무. 네, 올리브 나무가 그게 많잖아요 올리브유는 <웃음> 어, 실제 그 시대에는 약으로도 썼고 음. 지금도 음. 지금도 올리브 그 엑스트라 버진 이런 건 되게 위에도 좋고 그쵸, 맞아요 약으로도 쓰이죠 약으로 네, 음, 음, 음. 그래서 아주 귀한 것을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아 뭔가 권위를 부여하는 신적인 권위를 아 부여할 때 그래서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아 귀한 것을 뿌려준 거죠 네. 네. 그런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 그런데 그것이 아, 이제 메시아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음. 비슷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서러움들 이런 거 겪으면서 자기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 구원해내줄 사람이 메시아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시아 구원자 아, 그 구원자 메시아 컴플렉스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메시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아. 거죠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 그 조건이 뭐예요 메시아가 갖추는 유대교적인 배경은 몇 개가 있어요. 그것까지알 음. 필요는 없고 나도 생각도 잘안 나고. 음. 근데 그 이제 개, 개신교에서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모든 가톨릭 포함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 음. 메시아다라고 음. 하는 것이지. 음. 지금 아니 데 예수님도 사람이긴 했네. 예. 예수님 사람 예수님도 사람이었지. 음. 반신반. <웃음> 아, 수, 반신. <웃음> 반신, 반신, 반신이라고 반신, 반신이 반신이 아니, 반신. 반신. 반신. 아니고 반신 반인 반신이에요 반인 반반인 반신 반신이고 아니 교리적으로는 뭐냐면요, 100% 사람의 100% 하나님 아, 100%, 100 네. 아. 네. 절반이 아, 반반이, 반반이 아니고 100% 하나님 온전한 인간 온전한, 온전한, 온전한 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구원자가 메시한 거죠, 그죠? 아니,라니까. 아니, 아, 이해 못해서 빨리 빠져. 아니, 아니 인칭, 만 아, 메시아는, 어려워. 메시아는 사람이기는 해요. 아, 사람이어야, 아, 돼.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 음. 사람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예수. 아, 예수님이라고. 아, 예수님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자, 이제 기독교에서는 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고, 그 네, 외에 음.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직 어, 다 언급은 없는 건가요? 존재할 수가 아, 없죠. 단 유일하다. 유일하다. 그렇죠. 유일하나. 다른 어. 메시아라고 하면 다 가짜지. 다 사기꾼이지. 어. 네.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 교리를 익힌 다음에 정강훈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정명석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어. 사람들은 다 사이비죠. 완전, 잘못 사이비. 완전히 잘못되고 많이들 그 완전 사이비. 이만일. 이만일도 메시아라고 하는 많이. 하나 그 정확히 이해됐 이만일은 성령. 이만 성령이야. 이만일 성령. 아. 어. 네. 그러 그러니까. 다 사기꾼들이에요. 아 이만희 성령.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해도 요 <웃음> 누가? 아, <웃음> 아, 그 그러니까, 사람들? 어, 그 정기,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뭔지 약간... 자,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다. 그런데 성령. 삼위일체 아나잖아요 삼위일체는 네. 성령이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자리를 지들이 쪽 차지를 하는 거예요. 아, 성령, 성부, 성자,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웃음> 그 성령의 <웃음> 자리를 지들이 가져가는 거야. 아, 뭐야. 원래는 뭔데요? 응? 원래는 뭔데요? 원래 성령이라고 하는 건 영이잖아요. 응. 성령. 응. 영의 영이 이름을. 아...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사람일 수가 없는데 아, 근데... 사람들을 속여 먹으면서 사람이 아니고, 사, 사람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내가 성령이야. 이렇게 나 와. 거야. 이만니가 어떻게... 성령이에요. 와 근데 진짜 궁금하기나 너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걸 그걸 계속 왜 믿어? 그니까 러너왜 믿어 <웃음> 아니, 진짜? 너무 믿고 그러니까, 싶은 거야 성령이라는 존재가 추상적이니까 뭐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다가 내가 성령했는데 그 사람이 성령 내용을 음. 막 줄줄줄을 읊어 네. 이러면 미, 믿게 되는 건가? 아니 그런 건 나도 할수 있지 자, 이렇게 딱외워가지고그래 가지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집트왕 잡았는데 유대인들한테 모세가 메시아,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메시아는 음, 아니고요. 음. 메시아의 준, 준메시아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 시대에는 음. 훨씬 더 후에, 도 후대에 나온 개념이니까요, 음. 어, 제가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셨더라고 요 근데 한 분이 분석을 한것 중에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이상향? 음. 꿈이 높은 사람들? 그렇지 이상향, 아. 이상향에 이상향 대한 동경심이 큰 사람들이 아. 사입에 빠지기가 쉽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신앙적으로 와 정말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 싶어 아. 죄인이잖아요 음. 그리고 나는 너무 거룩한 자가 되고 싶어 아. 그런데 내가 너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되고 싶은데 아. 저 사람이 나의 죄를 없애주겠대 어아 그러면 죄가 그렇구나.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 그렇지. 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퀄인 것처럼 아 허세네 허세 쓸데없이 신앙이 그러니까 그런 욕망은 있죠. 신앙을 가진 음. 사람들은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라고 아. 하는 욕망을 가질 수 있죠. 음. 근데 그런 욕망을 이용해서 아 너무 나쁘다. 그렇죠. 사이비가 너무 나쁜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음. 음. 어, 뭐, 뭐, 뭐, 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음.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깨끗해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웃음> oh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깨끗질 수가 없어요 <웃음> 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졌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뿐인 거지 음. 우리의 존재가 깨끗해지지 않아 이게 복음이라고요. 음.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음. 목사들이 몰라 이걸 모르니까 맨날 목사들도 같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웃음> 뭐 이러고 있다 같이 무슨.. 아니 너무 맨날 죄 타령만 해가지고 어. 없는 죄도 계속 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주니까. 진짜 깨끗해지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제가 이제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단지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막 목숨, 막 목, 목내놓고 살다가 정명석이 같은 인간, 예, 저기 누구야 또? 저는 누구야. 아기동, 이만이 같은 아기동산 이만희 아, 네. 같은 인간한테 그냥 홀라당하고 넘어가는 거라고요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들이 교회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독실한 신자일수록 더사임이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빠질 일이 없는 거요 그래서 내가 안 빠졌네. 열망이 <웃음> 없으니까. <웃음> 그래서. 제대로 없어. 별로...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웃음> 슬프네. 저의 신앙의 정의는 뭔지 아세요? 궁금하다. 궁금해요. 신앙은 삶이다. 어... 신앙은 신앙. 저기 하늘에 있는 뭔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우리의 지금 삶의 현실에서 음. 자 죽음의 문제 우리가 인간이 죽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음.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고 음. 또 죄에 대한 문제 내가 늘 죄를 짓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눈만 뜨면 다 죄인, 죄를 짓지만 음.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죄를 해결해낼 수 있는가를 깨달아서 음. 자유하게 되는 것. 또 하나는 내 자신의 한계. 내 자신도 얼마나, 얼마나 내가 자신의 한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통해서 야, 괜찮아. 장재희, 뭐, 이렇게 좀, 이래, 이렇게 생겼어도 괜찮아. <웃음> 저 완전 괜찮아요. <웃음> 저 완전 괜찮아요. <웃음>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이게 복음인데 <웃음> 교회에서 그런 말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죠. 맨날 죄만 지적하고 너희 죄인이고 야잖나너 가스라이팅이네. 그럼요 사이비는 어. 가스라이팅이죠. 음, 죄책감만 어. 키우고. 어. 자, 우리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허들을 뛰어넘는 건 죄책감 죄라고 하는 허들을 뛰어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아. 그, 맨날 죄책감만 심어주는 게뭔 놈의 신앙이냐고. 대박이야, 대박이야. 어머, 어머, 어머, 머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원조 가스라이팅은 진짜 기독교에 있었네. 뭐. 그러니까. <웃음> 진짜?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진, 진. 너무 깨달았어. 제가, 제가 나는 그, 나는 신이다 쭉 보면서 내가 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교회 목사들이나 저놈이랑 다른 게 뭔데. 아. 강도가 좀 다를 뿐이지. 목사들이 음. 하는 짓이 똑같아. 아이고.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다. 와. 목사들 가스라이팅 얼마나 많이 시키는데. 맞아, 맞아. 아, 마치 자기 말을 들어야 천국을 갈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기꾼들이 어딨어? 아니, 교회 진짜 오랜만에 제가 예배드리러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가, 갔었는데, 진짜 한 시간 내내 죄를 자꾸 사하라고 하는데,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자꾸 사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너무... 네가 죄인인 거야. 아... <웃음> 죄를 깨닫지 못했 음... 그렇지. <웃음> 그렇지. <웃음> 아, 내가, 아우, 너무 찝찝했네. 응. 어떤지 약간 찝찝하긴 했어. 약간 찝찝했는데, 나오면서 약간 뭔가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 다음 주에 꼭 와야 될것 같고,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쵸. 생각 들더라고. 근데 뭐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인정하고, 다음에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음. 하고, 이런 게 죄가 사야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아, 내가 내 죄를 사야지는 거. 자, 그럴 음. 뿐더러, 내가 내 죄를 사는 음. 게 아니라, 기독교의 신학에서, <웃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웃음> 인해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어, 그거 서울대 그거잖아요. <웃음> 서울대, 서울대가 아 진짜요. 서울대가 나, 나, 연, 연대랑 서울대 그 두껍다구만요. 그, 그그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맞아 베리타스 거예요. 룩스메아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닌 그 완전 그 내용은 아닐 건데. 아무튼 뭐 그런가. 맞아, 와리카스한 맞아, 문, 그건 학 문의 진리가 아, 아, 자유케 아, 하리는니까 그러니까 로, 그 라틴어를 들으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네. 오, 그죠, 그죠, 그죠. 라틴어. 오, 라틴어도 막. 라틴어 좀할수 있습니다, 딱 하나. 대학 때 에, <웃음> 배우러 갔다가 폐강돼가지고. <웃음> <웃음> 그랬는데 여튼.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진리를 우리카, 우리가 우리가. 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건데 음. 요 놈의 교회 안에 무슨 자유가 있냐고 맨날 교회 안 오면 너 씨. 그 주일날 예외 한번 빠지면 야 천국 올라가는 사다리에 살이 하나 빠지는 거 그렇네 거래. 아 그렇게 표현해요? 네. 오 진짜 야 너무 아, 진짜, 아, 진짜 찌질하다 연속 이주면 천국 끝입니다 못 올라가 연속 이주면 3주 빠지면 진짜 끝이야 아예 기회가 없어져. 아, 그게 아, 불안하데 아니, 새로, 다른 교회에 옮겨가지고 하면 사다리 새로 안 줘요? 그럼 새로운 사다리 해가지고. <웃음> <그치고>, 모르겠어. 내가 <어디에> 확실이상하게 <웃음> 아, 없는 사람은 <웃음> 생각 자체가 달라. <웃음> 생각이 나면 남다르지, 나는. 뭐, 모르겠어. <웃음> 야, 그렇게, 그렇게 비유를 <웃음> 하요 거야? 네. 아, 심지어 하려고. 그런 인간들도 있다고. 그러면, 어, 그런 사람들이랑 <웃음> 저 사이비 교주들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네요. 직접고 음. 강도가 다를 뿐이야. 아.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더 사입이 쉽게 빠지는 거고. 음. 어. 음. 아니 보통은 빠지는 건 이제 그 메시아 그거가 거의 관건인 거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미치는 음, 메시아가 왔다 어. 안 왔다. 아니 이거. 근데 일종의 허경영도 제 주변에 허경영 진짜 지지하시는 큰 분이 있는데 근데. 듣다보면은 그냥 메시아예요 일종의. 그것도 허경영도 응. 메시아예요 어, 약간 진짜 이.. 그 왜냐면 잔악계나 허경영 얘기만 하고 허경영이 얘기하는 것들을 계속 읊는데 그게 세상을 구할 사람처럼 얘기를 막 하거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가지고 바꾸고. 있는 그 종교성 혹은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맞아, 있죠.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을 누군가에 의탁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음, 있단 말이에요. 음, 음. 그것을 이제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종교 사기꾼들이죠. 네. 진짜 나쁜 놈들이 네. 그리고 음. 지금 뭐 정명석이 뭐 누, 이제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그 아가동산 <웃음> 그 여자 교주 <웃음> 네. 그 사람도 들어보니까 결국 그놈들이 다 하는 짓이 그거데 <웃음> <성, 웃음> 성적으로 착취시작하고. 네. <웃음> 그니까 여자 교주니까 남자애들 잘생긴괜찮건 권장한 애들 아, 그럼 또그 내용인가요? 저정명석 편만 보고 안 봤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신, 그 여, 여자 교주가 등장을 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만 여자를 성착취를 하는 게 아니고 아... 여자도 똑같이 남자를 그러니까 그건 권력이 성착취를 하는 겁니다, 네. 결국 그런데 음... 왜 그러느냐, 결국은 맞아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아... 자기가 찌질한 거야 자기가 원래.. 음, 자기를 찌, 찌질해서 자기가 속으로 나는 아 쓰레기야.. 나는 어... 자기를 쓰레기라고 생각해. 어...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돼? 자꾸 쓰레기가 아닌 것처럼 과장을 할거 아니야. 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혹하고 넘어가는 거야. 와 근데 진짜 너무 포장을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쓰레기라고 생각 왜냐면 저도 가끔 제가 쓰레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사이비를 하고 싶거나 뭐 교주를 하고 싶거나 이런 생각 들지도 않는데. 그리고 막 맨날 그렇게. 음, 좀 타고난, 타고난 사람도 있나? 그 <웃음> 기질이나 성향이 좀 달라서 그런 쪽으로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음 근데 여튼 그 사람들의 특징은 되게 찌질하다. 음, 찌질. 찌질하다. 되게 찌질. 자존감도 낮고. 아무튼 우리가 볼때뭐 저런 인간이 교주야. <웃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김건이 생각나요? 역설입니다. 김건이. 맞아요. 맞아요. 음.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바 그 정명석에 빠진 사람도 정명석 자체는 되게 찌질한데 어. 하는 이야기나 뭐 그런 것들이 똑똑해 보이고 어. 그러니까 완전 제 아, 착각인거죠 <웃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상반되면서 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 착각을 한다는 거야 아, 약간.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응.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사람이 음. 어떻게 저렇게 아 성경을 잘 알고 어떻게 저렇게 그렇구나. 모든 걸다 알아 아 저렇게 표현하더라고 그, 어,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우리 그 천공도 초등학교 밖에 안나왔대매 초등학교, 초등학교 안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나. 안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 알아? 아, 뭘다 아, 아는지 모르겠지만 친이라면은 모르겠지 뭐.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뭘 알아 진짜 <웃음> 어, 내용이 알맹이가 없는데도 뭔가 끝없이 말을 할줄 알면은 뭘안 알아 아, 입으로, 그럼... 입으로 다 튀어나오면 말입니까? <웃음> 그니까 러 윤석열도 보면은 한 10분, 20분씩 혼자 막 말하잖아요. 음. 음. 별 내용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웃음> 근데, 아, 윤석열 정말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웃음>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윤석열 자서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자서전이 음. 아니고, 남들이 본 윤석열, 구수한 윤석열이라는 <웃음> 책이 있습니다. 구수한 윤석열. <웃음> 아, 제목도 정말 금지 같죠? 아, 너무 쉽습 거기 이제 지인들이 윤석열에 대한 평인데, 박학다식해서 아, 아무 주제나 던져도 한시간두시간씩 얘기를 하더라. 이게 있어요. 아니 입으로 말을 해야지 똥을 싸는데 그걸 보고 똑똑하다고 그런 등신들이 어디 있냐고 그니까요. 아니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야? 그냥? <웃음> 그래도 <웃음> 이제 걸려고 추정하는 음... 어떤 지인이 쓴거 같아. 음... 별 얘기도 아닌데. <웃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웃음> 세상은 넓고 미친놈들은 많다고. 정말 많네요. 진짜, 진짜 이게, 이게 병입니다. 이게 아사이비 구출한 내용도 얘기해 주셔야 이는데 어, 그래요. 아, 그거 질문 좀 하십시오. 진짜. 하세요. <웃음> 지금 제가 지금 어, 아, 어, 사이비 참아요. 혹시 붙이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이비를 붙이는 저는... 사람 <웃음> 아니고 사이비 스톤도 아, 빠진... <웃음> 아빠는 아, 어떤 스도를 붙이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었는데 이거 천만 오, 다행이었어. 있어, 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엄청 어. 다행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하던 시절에 어. 시청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음... 목사님 제 아내가 지금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벌써 벌써 제 아내가부터 어, 벌써 조금 이상한데 이거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아. 그래서 제가 무조건 신천지다. 아. 어, 왜냐면 시, 그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는 어, 그 시대에는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음. 신천지가 신천지의 특징은 뭐냐면 백들처럼 신학이 없는 사람들은 건드리질 않아요. 아, 그러니까 왜? 아 진짜. 써목을때없거든 우리 우리 신을 안 믿잖아요. <웃음> 일단 안안 안 들어가 안들어가안 들어와. 네. 아, 음. 그래서 <웃음> 교회를 기존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소위 일종의 뭐 모리아기니 뭐 무슨 추수꾼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딱들으니까 <목소리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신천지 같다. 그래서 가지 마시라고 해라. 그래서 다행히 이게 깊어지잖아요. 성경 공부가 몇 주째 몇 주째 몇 주째 되잖아요. 그래서한 6개월만 돼도못 나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한 3주, 4주, 두달중두달 정도 가까이 됐었나 해서 어머어머. 남편이 이상하다고 내 목사님하고 통화해 봤는데 그렇다고 딱 이야기를 했나 봐요. 어. 그래서 마침 또그 걔네들이 그 대구에 계신 분인데 걔네들이 아. 그 신청되는 아. 좀 어리버리했나 봐. 내부, 내부. 아. 아. 아, 거기가 거기 분들이 자기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응. 그때 해서 응. 자기가 아내가 거기서 빠져나왔다. 너무 오. 다행이다. 지금은 그, 그 분, 지금도 그분은 저한테 연락 가끔씩 할 때마다 목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장 커탄나고 그럴 뻔했다고. 너무 너무. 네, 그래서 은인이라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아, 음,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근데 오히려 반대가 훨씬 더 많아요. 아 빠지는 거를 못 잡은. 네, 빠져 있는 사람을 아, 못 아, 꺼내는 네.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 너무 많다고. 저 아니요, 저 주변에 살면서 신천지 지금 세분 만났거든요. 하나는 가까 하여간 다 있었는데 근데 왜못 빠져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신천지 보셨어요 목사님? 그게 이제 같이 뭔가 활동을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던 친구였는데 한 3년에 같이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맹건이랑 저처럼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동아리를 했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동아리 방 같은 데다가 텔레그램을 켜놓고 갔는데 그 텔레그램이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음. 근데 그 텔레그램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양희삼 방, 김맹구 방, 장재희 방,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장재희랑 얘기 나눈 거다막 거기 모여서 보고부터 시작해서, 신상 파악하고, 다음에 만나면 무슨 얘기 할지, 뭐 이런 것까지 다짠 다음에, 모든 걸다막 장악해 들어가는 그거를 걔네들은요,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번에 나는 신에 나오지 않았지만, 실은 신천지가 우리나라 사이비의 탑 클래스입니다. 아 근데 능력 있어. 통일, <웃음> 통일교 아니고 진천지가 <신청진 웃음> 더 그치? 발전했어요. 진아아 걔네들은 뭘 하냐면 심리학 아 심리학적으로 아 접근해서 아 이용하고요. 맞아, 맞아, 맞아. 사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도 어다 연구를 해서 맞아. 절대로 들어가면 못 나오게 만들어요. 진짜 빠져 나올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4년5 년. 하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아시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인간이 사람이 신이라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되돌아보고 이제 나와야지 하는데 세상에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뭘 하냐면 신천지는 깨달았을 때라도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맞아.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그 친구가 왜못나 하냐면 그 자기 집에 자취를 했는데 그 자취방에 같이 살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활 자체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해가지고 아예 빠져나오질 못하게. 못 나와요. 그러니까 <웃음> 어... 제가 이제 들었는데 어무서워 진짜 한 4, 5년째는 아휴 이게 아니지. 이게 무슨 신 신이, 사람이 신이야. 이랬는데 <웃음> 나오려고 하는데도 나올 수 있는 뭐 없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웃음> 관계 다 끊어졌지. 사회적인 관계 아무도 없지. 갈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그게, 그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네. 어. 그래서 못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신천지는, 그러니까, 혹시 뭐 성경공부, 성경, 무료로 성경공부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가면 안 돼. 저한테 오는 거 말고는 절대 가지 마시요 아니, 성경공부 하자. 아니, 언어 공부 하자. 참고로 저는 하죠. 돈 받고 합니다. 오, 진짜요? 음. 아, 진짜요? 우리 그러면 무료로 매주 성경공부 지금 듣고 있는 거아요 목사님께.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그리고 저는 성경 공부를 성경을 직접 가르치다기보다는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쳐드리죠. 아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응. 저는 이제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뭔가 보는 눈이 생겼어이이 이 시선. 근데 목사님도 하시면 진짜 잘하실 것 같은데 뭐, 이런 메시야 메시야 <웃음> <메시아. 웃음> 그 내가 그 나는 시이다 보다가 생각을 해봤어. 아 내가 음 나도 저렇게 약간 그리고 솔직히 내가 그놈들한테 그놈들하고 해서 딸린 게 뭐가 있어? <웃음> 어, 내가 씨, 사이즈가 딸려, 딸려 사이즈. 인물이 딸려 학벌이 딸려 없잖아 없어 딸린 게 없는데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교주를 한번 해 보면 <웃음> 내가 생각해봤는데 나는 음. 안돼 왜요? 응? 왜요? 사이나는 <웃음> 잠깐만요 마이크가 울린다고 해가지고 잠깐 조정 좀 하게요. 어. 방금 그 전까지는 괜찮았나요? 갑자기 모, 그랬어요? 모니터로 네, 모니터가 심하다. 어. 이렇게 하고 있또 스피커 <웃음> <웃음> 스피커에, 스피커에 <웃음> 사탄 스피커에 사탄 들려. 자 지금 아, 지금 어떠신지 한번 의견 주십시오. 어. 이게, <웃음> 누구, 누구의 마이크가 잘못됐을까? 난가 목사님의 마이크죠? 제 마이크에 사탄 들렸나요? 아 이제 괜찮아졌다고. 괜찮은. 음. 음. 목사님 왜왜 <웃음> 어때요? 지금? 어, 목사님 말고? 아무 음. 자. 도안 했어요. YHS. 사탄이에요. y <웃음> JMS에 의한 YHS. H가 들어가서 발음이 별로 안 좋다. 아, 그렇네. 약간 양히 YES. 이거 괜찮네요. 왕이. Y yes. Y e s 목사님 말씀 계속 해 봐도 되나요? 네, 지금 괜찮다고 괜찮다. 하시는데 야, 제가 그 들어 볼까요? 동굴에서 빠져 나왔어요. 네, 괜찮아요? 오디언은 참고 네. 아 그래서 그, 그거 같아요 아, 저는 옥성님께 이상하다고 아, 제게 이상해요? 그쵸 잠깐만요 음. 왜 그랬을까, 갑자기? 아무 짓도 아닌데 때는 말 많이 하시는 분이 좋은 거에 <웃음> <웃음> 아. <웃음> <그쵸>? 간단하네 <웃음> 것도 이따 노래할 때 그걸로 할게요 <웃음> 네. <응>. 간단하네요 <웃음> 네. <웃음> 내 거를 줬었어야 됐네요 아니, 그래서 <웃음> 저는 말을 많이 해서 <웃음> 저는 안 되겠다 왜냐면 막그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사이비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난 자존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맞아. 사람들한테 함부로를 못해. <웃음> 근데 진짜 돼, 그럴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음. 귀하게 여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거든요. 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람들한테도 막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목사님은 근데, 왠지 헌금 막 강, 뜯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약간 막을 거 같아가지고 그런 뭐안될거 같아 막그 뭐죠? <웃음> 전에 아가동산 거기 보니까 완전히 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머. 그 10분만이라도 제대로 잤으면 좋겠다 막 <웃음> 이런 <웃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완전히 완전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어머. 그런데 어머. 어, 내가 그걸 보면서 아난안 되겠다. 난, 난 그렇게 못해. 난 저렇게 안 돼. 그게 안 돼. 노동, 노동적지. 노동 나는 교주는 안될것 같아. 포기했어요. 안 저희 하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무조건 더한 배로 되는 맛있는 거꼭 사주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교주 안 하기로 했어요. 내거내 내 몫이 아니다. 아, 우리의 메시, 촛불 메시아가 되어주십시오. 촛불 메시아 좀 괜찮은 거 같지 않아요? 저 촛불에서 진짜 양 목사님 그 구호 그거 아니고 뭐지? 발언 듣고 이러면 약간 홀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뭔가 약간 나오고 싶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제 목소리는 괜찮은지 괜찮으면 1번 안 괜찮으면 2번 숫자로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어, 사이비에서 구출한, 구출 못한 사례를 얘기해주요 <웃음> 네. 어쨌든 신천지는 6개월, 아까 댓글에도 있었는데 6개월 정도 거치면 절대 못빠져나오 네. 요단간 어. 건넜다 한 그러니까 번씩 나오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네. 있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힘들어. 주변 그 관계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겠네요 우리 언니 그 나왔다고 했는데 안 나왔나? 모르겠지 본인 깨달아야 되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어. 제 거니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제말안 하면 되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말 <웃음> 네. 일부러 안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웃음> 너무 말하고 싶은데요 <웃음> <웃음> 소리가 울리는 걸로 있다 불러, 노래를 불러, 불러야겠다 음. 아, 아, 그러네요 제 마이크로드 그, 그 구출하지 못한 케이스는 정말 너무 많죠 음...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근데 그거는 다 교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이비가 없어지려면 교회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되나요, 제가 우리 현대종교 음. 현대종교라고 그 이단 사이비 연구하는 아. 탕명환 소장님 음. 돌아가신 그 이단 사이비한테 공격당해가지고 음. 테러당을 돌아가셨거든요. <웃음> <웃음> 연구하시다가요? 오모모모 네. 웬일이야 너무 너무 무섭다. 그 아드님이, 헉! 셋째 아들이 지금 그걸 물려받아서 하고 계세요. 와 너무 그래서, 어, 근데 탁지원 소장님하고 저하고 되게 친해. 그 아들 소장님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소장님이나 저나 하는건 같은 거라고 봐요. 음탁 소장님은 뒤치다거리 하는 거고 음 저는 야 기독교의 복음은 그게 아니야 라고 외치는 거고. 음 네, 그래서 네, 저는 헉. 예,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웃음> 지금 우리야. <웃음> 야 진짜 너무 무섭네요. 근데 그 정도면은 진짜 테러범들인데 테러 테러당하고돌아가어 응, 어 진짜요. 응. 연구하시다가. 근데 정명성 이번에 한지도 하고 막 그러다가. PD 그 PD인가 그 누구도 사이비 종교 쪽에서 그렇게 네, 네. 어, 저지른 거죠. 정말 아, 네. 근데 이게 종교를 잘못 믿으면. 아. 진짜 이 글루텐 신념을 사람 죽이까지 하네 그니까, 이즘 무서운 거네요. 아, 그거는 기본이에요. 아니 그 아가동산인가 거기서 보세요. 엄마가 음. 아들을 아들을 때리고 그렇게 쪽그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에? 왜요? 안 믿는다고. 아, 보고 보고 얘기 해 보고. 아, 됐요 <웃음> <웃음> <그러면 알아야지. 웃음> 아니 사실 너무 끔찍해서 못볼것 같아 가지고 옆에서 계속 주워 듣고 있거든요 근데 주워 들을 때마다도 너무 괴로워 도대체 아, 이게 아, 어떻게 뭐, 사람이 할수 있는 네. 일이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오늘, 오늘 마이크가 이상하니까요. 어, 네. 여기까지 방송하죠. <웃음> <웃음> 목사님 어, 그러시면 안 돼요. 뭐가 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 울린다고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음. 이 모니터를 안 돼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네요. 어. 그래서 다음 방송은 좀 조정을 해서 깨끗하게 다시 방송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사이비 종교 관련된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절대 빠지지 마시고 저희 채널에도 그. <두 Dass> 정명석 나쁜 사람 아니라고 댓글다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어머 머머 뭐, 뭐, 뭐, 뭐. 그분이 같은 분인 거 같아요 제고어구 촛불전진 저기 멤버십이 멤버십을 구독하신 분이더라고요 어머 정말로? 그걸. 그럼 이제 오랫동안 여기를 지지해왔다는 건데 아 그분도 본인이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사이비 종교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럼요. 예, 당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건 사이비 종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갱생의 가능성을 열지 마시고 <두> 그 교주와 그 추종자들이 살아가지지 않는 이상 정말 평범한 신도들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정상으로 돌아왔대 <웃음> 어머 진짜 사탄 들렸던 거 아니에요? 아 왜그래요 무섭게 <웃음> 왜또 정상으로 돌아, 돌아왔어 요 진짜 <웃음> 무섭다 진짜 아, 왜방금 그래? 끝낸다니까 <웃음> 이 정도면은 국정원이 뭘조작하라그하 아니 네. 요새 맹구언니 쫓아다니면서 뭔가 약간 어, 저, 이상한 일들이 좀 이상하거든요. 도청당하는 것 같아요 <웃음> 조심해야 돼요 아, 도청당하는 같은데. 것 같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이후로 다시 멀쩡해졌어 어? 정말로? 네, <웃음> 느낌이 정말 도청당하는 것 같은데 어머 머머머머네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어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그런 일들은 늘 비비비재하게 무섭네요 무섭진 않습니다 야하.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 비종교인 회담은 음흠. 양이삼 TV와, TV와 지금 촛불전진, 촛불행동 TV, TV. 이렇게 새 채널에서 격주, 화, 저희는 격주 화요일 그리고 목사님 채널에서는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와 그래서 오늘 방송은 내일이죠? 네. 네 양이삼 TV에서 음. 10시에 다시 또 만나뵐 수 있을 거고요. 다다음 주또 격주 후에 다시 새로운 방송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끊어요? 네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녹화만 하고 네. 음. 다음 녹화는. 방송에서 봬요 네. 와, 감사합니다 다음. 금방 봬요 감사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C도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천연비타민이란 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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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코르브산 단일 물질로만 이루어집니다. 합성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비타민C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루틴, 비오플라보노이드, 팩터K, 팩터J, 팩터P, 파이로시나제 아스코르브노겐 등의 성분이 대량으로 포함된 천연 비타민C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필요한 올바른 천연 비타민C를 선택하세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인기상품 천연 비타민 마오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s u p e r e l l o o t i n c o m 전화 15226801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